그리고 와인의 맛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되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된것 같습니다. 원래 와인에 대해서 좀 알고 먹고 싶었는데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속 시원히 풀어주신 것 같고 저도 시간이 되는 만큼 더 많이, 많은 강의를 참석하고 싶을 만큼 재미있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.